우리 어, 벌써 10일이에요 10일, 10일. 어우 어, 뭐야 다한번 있어도 되겠네 음. 야 혹시 저 눈사람 코에 있는 게 당근? <웃음> 아 진짜로 <웃음> 오케이 죽여 어, 있다 눈덩이 어. 땡, 땡큐 아니야? 아저 차코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실패하면 너 진짜 가만안 돼. 고가 <웃음> 대각선 자 아이고. 이제 여기 한번 쳐봐봐 발로 차 그냥 어 발로 차 반대로 <웃음> 차! 그렇지! 스톱! 스와 죽었어 죽었어 진죠 몸을 당겨 당겨서 위쪽으로 해고 밀어 그리고 왼쪽으로 걸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원해? 여기서 원해? 야 그래도 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 돌리고 형 절로 가면 진짜 끝이다 저 떨어지면 나지저 던져버릴 것 같아 바꾸라고 어? 아니면 점프해서는요 여기서 와안돼 오히려 오! 영어로 이렇게 오! 가버린다며 와형 진짜 와 아, 밑으로 내리고 점프 아. 밑으로 해서 점프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야, 그럼 원린 거 원린 어, 거, 거 같다 어.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어, 밀어볼까 어. 점프, 점프. 점프하고 나이스. 걸고 걸고 나이스 오 원우야 어. 원야 너 진짜 희망 있어 지금 여기만 나오면 구멍 나온 거지 여기만 통과하면 퇴근인 거죠? 아니 아니 아니 퇴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러게 내가 응. 진짜 아무 도움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니야 오샤 너가 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야 감동이야요 <웃음> 오이 아 이, 정도면은 다음 건더 어렵다는 거잖아 그래 형이 그거 하면서 레벨업이 됐을 수 있어 발전하는 거야 역시 성장형 아이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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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야, 이거 하느라 1,446초 걸렸대. 그러면 은몇 분이냐? 몰라. <웃음> 와. 이 키보드 하나로 이렇게 참 남자 다섯 명에서참 행복하다 진짜.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금 끝나. 나, 나 핑크색이야? 오, 어, 빨리 와. 형은 핑크색 내가 핑크색이야? 안안 돼! 막있어 더블 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와, 와, 와, 와. 아이고. 어, 아, 어, 어. 오케이. 발코트 에 발코트 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시시 올라가서 라가서손 떨려서 못 하겠어. 잠시만 올라가서 올라가서 쪼 올라가서 쪼 올라가서 쪼 올라가서 쪼끔 빨 올라가서 쪼라가서 쪼끔 빨리 올라가서 쪼끔 빨리 올라가서 쪼끔 빨리 올라가서 쪼라가서쪼라가서라가서 <목소리> Yes, 아니, yes. 어. 이제 뭐든, 죽을 뭐, 일 없어 그냥, 뭐든, 그냥 가면 돼 모두 끝에서 조심해야 돼 우리 아 s 다 e s y 가자 자 e s y 이 s y 가 s Yes, 아이고 아이고. y 아이고. 아이고. <웃음> 나나 <웃음> 나아 s y 잡 s y e 잡 Yes, 잡 e s y 나 s yes. Yes, y e 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예스 s 케이 a y coupé. Tada, coupé. Tada, coupé. 야 a d a c 야 u p é 야 a d a coupé. Tada, coupé. Tada, coupé. t a d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이게 미려, 아 지금 아직도 못 보는 거야? 이 게임은 처음이 달라 이거는 안돼안 안 되지 해봤는데 안돼 이건 너무 어렵지 못할것 같아. 이거 침착해야겠다 준이 <웃음> 포기했어? 하고 있어? 아니야 하고 있어 거의 다안묻었 잘한다 안 묻었어 입에 <웃음> 맛있겠다 팥빙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쪽이 잘 돌리네 <웃음> 이거. 와 아, 이거 이거 미쳤다 <웃음> 야 이걸 타고 이걸 왜 내려가는 거야 <웃음> 아니 얘 잘한다. 이상해 발을 그렇게 크게 크게 오, 가면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크게, 크게, 크게, 가자 가자 쭉쭉 가자, 가자어 가자. <웃음> 그거야 형 그거야 여기서 한발 그렇지 어우 잘한다 됐다 됐다 지금 넘어지셨죠? 뭐 이거 한동안 해볼래? 나한번 해보자 오안돼안돼안돼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아시철철아철시철철철아철다시시작철철철 시작 철아니철시시철철철 시작.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작이야. 아니, 아니야. 시작이야. 아니, 다시 시작이야. 철철 시작이야 철시철철철철철철철철철시철아철시철 다시 시작철철철철철철이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해 다시 시작이야.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어이 진짜 안돼 우리 아직도 못 벗었잖아 아, 와, 야. 오, 근데 얘.. 도겸이 어디 갔어? <놀람> 어, 어, 야 우지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정환이 야 깼어? 아, 깼어? <웃음> <웃음> 아, 그 소름 돋아 야 이제 마지막 사이다 우리 형형 어, 이제 마지막 부탁합니다 아, 가자 이제 점점 멋있어지지 아니 멋 a s 지 말고 그냥 자전거를 타라니까 l d <웃음> 우와 우와 h 와아아 t 아니 s 아니 a 아 뒤로 뒤로 w h a 조금만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좋아 좋아 What? 렇 h 이렇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What? w 나아갈 거야 나아갈 거야 t What? What? w 와 진짜. <웃음> 야 그래도 저 하하리 게임보다 이 우리 게 재밌는 것 같아. <웃음> 저 <저기는> 게임은 개미지옥이야. <웃음> 와 얘들아. 아, 잠, 어, 어 잠시. 어잠야될거 될거 같아. 얘들아.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와 왔다. 됐다 됐 승관아 끝났다. <웃음> <웃음> 저 저하리 아 일단 정말 고생하셨고요 최현이만 아. 최대한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근육맨 좀만 버텨봐 오! 오! 오! 오. 야! 와! 베누나 알아! 저기... 뭔지 알아 여기서 잘못 나어가면 태초말이잖아 어. 형 구멍 올라왔어요 그럼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구멍만 구멍 올라왔어요 여전히. 올라왔어 벗어! 구멍 올라왔어 벗어! 오케이 베누 아. 여기서 마음대로 해 나이스! 우와! 우와! 와와와와아아 아니야 아니야 올라갔네 올라네게 없다 와야 번나 무슨 진짜 미쳤다 후후후 후이 천천히 걸어 맞지 왼쪽 아자이 자, 몸을! 몸을! 그 때면서! 야, 왼쪽으로 왔어, 왼쪽! 좋았습니다! 아, 재밌었는데?